안녕하세요 건강하게노래하자 보글사롱백호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콘텐츠를 한번 시작해볼건데요 바로 발성분석 및 리액션 컨텐츠입니다 사실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컨텐츠인데요 아 근데 이게 누군가를 분석한다는게 조금 민망해서 계속 미뤄왔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관점으로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 좀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한번 준비해왔습니다자 처음으로 분석 및 리액션을 해볼 노래는 바로 뉴진스의 디토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어, 일단 세트가 너무 예쁘다. Stay in the middle like you a little don't wanna riddle but just say it back I'll say it like at 오케이. Okay. 스테이 아, 여기 스테이 들어갈 때 스테이 이런 식으로 살짝 찡그리면서 들어가잖아요. S 다음에 T가 나오면 스트가 아니라 스뜨가 되거든요. 이렇게 첫 소절부터 맛을 살려 주기 위해 스트 이렇게 표정이랑 같이 들어가는 건데 어, 이게 굉장히 찰떡이네요. 역시 처음에는 과하지 않죠? 여기까지 이렇게 과하지 않게 가다가 아 여기 멀어 부분에서 아침은 너무 이렇게 보컬프라이랑 같이 표현을 해주죠 이렇게 아, 이것도 너무 좋네요 첫번째 나왔던 보컬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어둡고 부드러운 음색이 나왔죠 같은 A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음색이 다르게 나오니까 어, 질리지 않고 재밌는 것 같아요 역시 앞부분은 과하지 않게 흘러가네요 어. 이렇게 마지막 부분 좀 표현해주고 기다려기다려지아 네. 이런 거 하, 이런 거 너무 재밌죠 오 o y 이 자, 첫 번째 파트의 밝은 음색, 두 번째 파트의 어두운 음색,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 다시 밝은 음색이 나왔네요. 그리고 이 분은 보컬프라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더 팝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 여기서부터. 예. 여기. 이렇게 보컬프라이를 좀 계속 많이 사용하면 자칫 좀 촌스러워질 수도 있거든요. 어, 근데 되게 고급스럽게 맛을 좀잘 살리시네요. 음 역시 처음에 밝고 좀 단단한 음색 두번째 좀 부드러운 음색 세번째 다시 좁고 단단한 음색 그리고 네번째 다시 좀 가볍고 풍성하게 느껴지는 그런 음색 저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라따따따에서 앞에 기억이 들어가면 라따따 이렇게 총 사운드가 되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도 약간 노린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작곡가들 사이에서는 좀 어떻게 하면은 좀 귀에 캐치하게 들릴 수 있게 할 것이냐 그런 포인트들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라따따따좀 팝에서 많이 듣죠? 여기서 기억만 뺀 거죠 라따따따 그런 게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일단 뭐 중요한 건 듣기 좋죠 아, 역시 보컬플라이 되게 잘 쓰시네요 여기서 널 좋아한 다음에 다에서 가볍게 띄웠다가 고에서 다시 끄어 끄어 이렇게 잡아주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 나만 기억이 들리는 것 같아. 그러다 약간 이게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웃음> 아 이런데 자꾸 꽂히면 안 되는데. 어우 방금 심장이죠 심장. 아, 이런 게 너무 맛있죠. 어우 좋은데 음색 자체는 좀 이게 풍성하고 따뜻한 좀 가볍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음색인데 이제 발음 자체를 좀더 쫀쫀하게 씹어주니까 이절딱 들어갈 때 집중이 확실히 되죠 악기도 좀 풍성하게 들어오면서 오. 너무 좋다. 보컬프라이 되게 잘 쓰네요. 한번 더 들어보죠. 확실히 아 발음이 인두강이 좁다보니까 보컬프라이가 좀 세게 들어가는데 어 그게 너무 맛있게 들리네요. 되게 좀 화려하지 않게 들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음색 자체를 되게 사랑스럽게 잘 쓰시네요 아, 이런 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 있는데 테크닉적인 게 아니라서 다 <목소리도> 아, 이 지혜님이 확실히 되게 팝스럽게 부르네요 박자도 좀 뒤로 잘 밀리면서 되게 쫀쫀하게 잘 부르시네요 음, 저는 제 스타일입니다 음. 이분 이혜인 님이 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실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좀 여러 아이돌 분들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팝스럽게 부르시는 분들 보다는 이렇게 이혜인 님처럼 발라드스럽게 부르시는 분들을 대중분들은 좀더 이렇게 노래적인 측면에서는 좀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목소리> 일전에서도 <웃음> 그랬는데 멀어에서 멀어멀어아 이게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이게 바라, 주세요, 이빨, 아, 일단 제스처랑 표정 자체도 되게 좀 러블리 하신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 뮤트를 해놓고 영상만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확실히 시각적으로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이미지랑 나중에 소리랑 같이 들었을 때 이게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었던 말은 어, 되게 좀 러블리하게 잘 부르시네요 이게 시각적인 부분까지 이 부분이 되게 짧은데 되게 임팩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디렉팅이 좀 만들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똑같은 멜로디 라고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캐치하게 들리게 만드느냐 그렇게 디렉팅을 짜느냐가 굉장히 관건인데 작곡가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해인님의 표현을 너무 잘 하시네요 <목소리>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운 밴딩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맛을 살리는 것도 어렵지만 좀 이렇게 좀 처음 들어본 것 같은 질감을 만들어내는 게 어,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어. 어, 여기가 되게 꽂힌다 진짜. 어, 엔딩 엔딩 엔딩이 확실히 음, 예쁘네요. 자 이렇게 뉴진스의 디토를 한번 분석 겸 리액션을 한번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관점으로 분석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베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